돌아갔어. 차 코드가 돌아가는 거야. 걸리고 있어요. 아. 됐어. 야. 여기 위험해요. 떨어 이저 군악대 있잖아아 이거 멋있는다. 네, 식당 준비 완료됐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아 여기서 왜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군악대 앞에랑 무슨 상관어요이 동상? 하나 있어? 이 지금 보이있는지안보이는지그래하 돼. 아 근데 오늘 왜 남기적장은 철이인데술한잔도안 먹었나봐. 야, 먹으시다. 엄마, 저 아래 안 먹었지. 네? 아래 두뱃 먹었지. 아, 요새 말 아, 니 유행하니까 요 말도 좀 아, 줘말말 아, 안으로 좀들어가시죠 안으로 좀들어가시고요 네, 안으로 네. 좀 기다려주세요. 리 아, 나 예. 아, 이리 와. 거기 말못 잊어. 서, 서서 봐. 말어지네이봐 많이 달려보면 큰일 나는데. 말 저 형수는 특별히 음. 정평호 선생 그그 선풍기에 아. 여기는 그 카페에다 올려줘. 가저 정평호 선생 선풍기에 올려주는 거야. <웃음> 그런 사람은 그... 아직 한명도못 올라가거든. 그 특혜 받아고 그 하나씩 잘 준다게. 아내가 그... 좋은 말을 많이 해. 그래야 네? 그래야 이거 촬영이 되지. 1년에 200씩 남았어 200씩. 아니 오부성이 했지 뭔돈 내가 되지 내가, 내가, 내가 되지 돈을 오부성이벌었는지 형수가 있잖아 나도 벌었어 하지. 나도 2 0년을 20년 20만원씩 아, 벌었지 아니요 3 4 0 0씩 벌었지 에이 아니, 아니요 에오부성이다벌 <웃음> <웃음> 거예요 그래갖고 산단으로 <웃음> 돈 것을 며느리가 다 남겨보려고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매달 3 4 0 0씩 벌었거든 아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게그기후디 <웃음> 지금 여 살아남은 것이지. 기적이요라버렸는데 살아나서? <웃음> 안죽고 살아남은 기적이다. 다버려서이름박다가서우 살아남았다. 지금 캠퍼도 돌려요? 음. 이거는 그, 그 저게 올리지 마셔오 말하는 것까지만 올리고 이거, 이거는 올리 모르고 다 나와 버리니까 말은 걸 올리지 말고 다른 건먹어야 조금 있으면 여그 생애 띱는 거 그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자네가 망가를 해야 촬영이 되지 아예 안 시켜준다니까 저아줌들이그아이람 아이, 그, 그, 그, 아마 저 그거 저 자꾸 아, 5 분만 빌려서 자네가 멋지게 해야 촬영이 되지 아 될지. 그러면 돈 벌어갖고 가는디 여기서 엄딴 데는 안 가고 여기서 만마는딴 어? 그는는이잖아안여 운동 에 여기는 해남에어 어. 서로 경쟁이 누가 어. <웃음> 지금 높이 세 저기 각삼층 있던 팔각구물안돼안다 <웃음> 그러니까 올라가 올라가 봤더층짜리팔각린 거예요. 고 어. 아. <웃음> 이그 모양으로 지금. 네, 해남 부대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휘갖고 이제 여기 엎드려다가 이제 흙을 아, 지나가고. 아니, 전망대예요 원래 어이, 제가 팔각형 있던 자리데어한 개. 네. 저 모양이 문처로올라가거 있어요. 저 지금 저 트레이 있잖아. 저 높이가 지금. 근데 아무튼 저기 전망대에 있던 자리가한 개. 전망대 딱가보면 저거 아가 시카이 라하지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 근데 호텔도 되겠어요 그 그것도 야야밥이지 저거 어. 그 매칭 글써버리고 아, 아. 아, 아니 이이딱글써버아니까 아니, 아. 아. 아. 아. 아. 나이도 어린다 아. 아. 이 말을 안 들으면 신총 대신 실총 우리 이제 치켜버렸다이거아유 치켜 버렸다이는데 이제 먹다 다해 먹었더니 이제 요거 치켜 버렸야 말을 안들으면까 죽이가 됐다고. 아, 이거 치켜 버렸라 이제 이제 배를 걸었더니 진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이제 다리 아버트 이제 먹다 이제 모든 먹어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정치의 카페에 올려 볼렸 이제 먹다 다다해 버렸더니 진 말을 그 놀이 안요는말 올리 지 마셔. 이거 나랑 무조건 올리지. 아, 정신을 생각해도 올리면 아니, 안 돼. 축복이 있어. 아, 응.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이요. 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네가 있어나봐잘 존중해서 해야. 그 응. 전... 나야 존중하지. 아, 그래. 그 조심하네. 존경, 존경스러운 행동을 장군 하지. 장군 어로 마을을 천금같이 조심해라 행동을. 사소한 일도 신중하게라 해 탄탄같이 해라. 해라.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 있어 그거 봐봐. 그거 몸이 약하다고 이, 이 뭐야 이 변명이지 말아야 자기는 평생 위장병을 앓았다 했습니다 오케이 <웃음> 나하고 비슷하구만 그렇지 <웃음> 아왜 자꾸 저쪽으로 들저 자동화제 좀 많이 찍어줘 자네가 돌아가시겠어요? 자네가 말을 많이 헌게 말은 사람만 찍는 거지요. <웃음> 이렇해 <suss> <suss>